진짜 잘한다. 그러니까다리가많아서 그래 이제 불안쓸거니까 니가. 니할거니까올려가지고 기름이 쭉 흘렀어. 언더 떨어진다. 먹고 누구야? 먹고? 먹고 비. 이게 뭐라고? 바이젠? 이게 바이젠이고 이게 둔켈. 둔켈? 둔켈이 흑맥주? 나방입니다 바리. 리바성어리 바리. 바리. 바리. 바 <웃음> <웃음> 에이, <그렇네요. 웃음> 여러분. 우와 이게 뭐야? 이러면 향이 딱비나진다고 하더라고. 우와. 우와. 대박. 반갑습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짠. 이런 <웃음> 날로에 <웃음> 선풍기 어, 이렇게 열두. 뭐라고 할까요? 냄새부터가. 아 하면서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딴거 원래는 두동씨 하나 나하나였아뼈 음. 없는 거예요? 아에 하나도 없어요. 와와 미쳤다. 대박 사건이네. 어 불맛 불냄새. 제조사 이태리 가공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? 이제 가고 싶나봐 아구 어, 나 갈래 야 넘, 넘어가나? 그죠. <목소리도> 정차 있어? 네 아.. 엄청 멀리까지 지금 보이는 거네 시화가 되게 좋다 오늘 응 음, 날이 좋네 오늘